자 이번 시간에는 어, ssh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ssh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웹서버보다 어쩌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. 여러분이 웹서버를 사용하진 않을 수 있죠? 하지만 ssh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. ssh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. 음, 자 한번 요거 생각해보시죠. 오늘날 리눅스를 우리 집에서 직접 데스크탑 대용으로 리눅스를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. 뭐 제가 리눅스를 좋아하지만 저도 맥을 쓰고 있거든요. <웃음> 예. 물론 쓸수 있어요. 아주 훌륭합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오늘날 리눅스가 조망받는 이유는 데스크탑 때문이 아니라 어, 서버 시장에서 리눅스가 정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가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서버가 아니라 소위 IoT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그 사물들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그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물 인터넷에서 그 사물의 뭐, 화분이라든지 리모컨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전구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는 거의 리눅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컴퓨터들이 우리의 데스크탑이 아니라는 것이죠. 예, 우리 손에 잡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다루는 컴퓨터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제 원이 두개 나온 뭔지 아시겠죠? 클라이언트 가 있고 서버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는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유닉스 계열의 컴퓨터 이고 이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 컴퓨터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컴퓨터 뭐 노트북, 뭐 데스크탑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? 여러분은 자신의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원격지에 있는 네, 인터넷 너머에 있는 이런 서버 컴퓨터를 원격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경우에 우리가 뭘 쓰냐? ssh라는 걸 쓰는 겁니다. 아마 원격 제어 써본 분들 많을 거예요. 뭐 대표적인 걸로는 TeamView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데요. 원격 제어를 쓰게 되면 원격에 있는 내 앞에 있지 않은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마치 내 앞에 있는 컴퓨터처럼 다룰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서버 유닉스 계열의 컴퓨터가 깔려있고 거기에는 그거는 명령어를 통해서 쉘을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 컴퓨터인 경우에 여러분이 뭘 쓰면 되냐? SSH라는 걸 쓰면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SSH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? 바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가 필요합니다. 어떻게 필요하냐면 이 서버 컴퓨터, 여러분이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인 컴퓨터에는 SSH 서버를 깔고요. 그리고 저 SSH 서버가 깔려있는 컴퓨터를 제어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SSH 클라이언트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. 그럼 여러분은 SSH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이 프로그램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예를 들면 rm ls 또는 pwd 자 이러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는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제어해요? 에스, ssh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겁니다. 이 컴퓨, ssh 서버에게 이러한 명령어가 전달이 되면 SSH 서버, 서버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이 자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죠. 그러면 이 컴퓨터는 동작될 것이고 도, 그 동작된 결과를 SSH 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돌려주면 SSH 서버는 그 결과를 이렇게 해서. SSH 클라이언트의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관계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의 관계와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바로 서버라는 것과 클라이언트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웹서버와 웹브라우저를 이해하기도 쉽지만 SSH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.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어,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서버 컴퓨터를 제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웹서버와 SSH 서버가 똑같다 라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날 그 대부분의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는 SSH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여러분이 특별히 SSH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대부분의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수업은 SSH라는 그 구체적인 기술을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웹브라우저 웹서버, SSH 클라이언트와 SSH 서버 이러한 구체적인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서버 클라이언트를 좀 구체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SSH 서버를 우리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겁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SSH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